그럼, 예. 야. 과장님, 네. 이제 그, 제가 특별히 그 지도 스파링을 부탁한 게 네? 요즘 아, TK 파이터라고 TK 파이터? 요즘 이제 택견계에 떠오르는 신의 그리고 택견을, 택견의 강함을 내가 경험을 쌓아서 또 리니에서 증명을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. 오늘 지도 좀잘 부탁드리고 하드하게. 저는 이제 저, 저는 노 땅이기 때문에 예. 어, <웃음> 그래도 관념이더 세니까 예. 이제 하단 스파링으로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할 수 있게 아, 좀 아, 만들어 주십시오 포기하시 안되고 뭐야 <웃음> 네, 시작하겠다 야 그만 야. 우리 티켓 파일은 어, 어때요? 맨날 조그만한 나하고 하다가 네 지금 관장님이 스위스 지도 스파링이라 받아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느낌이 어때요? 한 대씩 들어올 때나 한 대씩 들어 묵직합니다 묵직하죠 관장님이 조금 더 세게 때려주셔도 되는데 예, 오늘 너무 지도 스파링이니까 너무 지도로 봐주고 계셔. 네, 과장님, 어떻게 좀이 친구 열심히 하면 좀 괜찮겠습니까? 택견이, 네. 발각도가 몰라요. 음. 그래서, 네네. 어, 긴장이 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원래 이제 리듬 안에서 다 나와야 되는데, 네네. 우리의 리듬하고 다르다 보니까, 음. 그래서, 세력으로 지금 어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. 네네네. 어렵습니다. 아, 네. 어쨌든 좀 가능성은 좀 보인다? 아, 물론. 아, 관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, 네,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, 더 열심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자려. 그럼, 예. 자 TK 파이터. 네. 자 관장님의 그 어떤 그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확실히 느낄 수 있었나요? 네. 예. 확실히 느어요땠어요 지금도 띵합니다. 그죠. TK 파이터도 느낄 테지만 이 경험의 장벽, 네. 예. 그리고 어떤 그 입식 타격에서 고유한 그 리듬과. 템포, 그 다음에 전략, 전술.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밀린다는 걸 저도 느꼈고, TK 파이터도 느꼈죠. 예. 네. 자, 오늘 소감은 어땠어요?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때를 예. 많이 느꼈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자, 네. 자, 화장님. 네. 어, 아, 이. 네. 말씀하십시오. 어, 리듬도 다르고. 네. 그리고 젊음에서 오 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, 좋습니다. 아..괜찮았습니까? 체육차이도 있고 그러는데 네 꾸준히 가면 좋고 조금만 더 이제 거리 싸움는 거든가 이런 경력으로 리듬으로 전력을 싸우면 네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, 2라운드에는 내가 조금 한번 어, 너를 제대로 요리해 주겠다 딱 말씀하시더니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네요 아... 사실은 <웃음> 네. 가면 갈수록 이런 스파링하는 체육관들이 없어집니다 음 근데 그 선수나 시합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이런 감을 알아야 됩니다. 감정은 없어요. 하지만 실전과 같은 스파링 그런 것들을 네. 앞으로 좀 경험을 해야 그때 나오는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. 아, 그럼요. 감정이라니 웬 말입니까? 사실 저희한테는 이런 스파링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고 이런 관장님 같은 이런 교육이 너무 중요했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. 과장님 덧붙여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무래도 뭐 제가 이렇게 좀 경험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입식 타격에 대한 어떤 뭐 선수 경험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건좀 아무래도 많이 좀 부족하죠. 네. 근데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예법 택견 지금 입식 타격형 스파링을 연습을 하고 저희가 이제 관장님께 배움을 청한 건데 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코멘트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리듬이 너무 좋고 잘안 맞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풍바퀴 자체가 우리처럼 앞뒤로 빠지는 스텝이 좌우 막 쉽게 쉽게 돌고 그래서 어, 거기다가 발차기 나오는 각도가 어렵고 다른 것보다는 이제 좀더 실전적인 그 리듬에다가 그 각도에다가 빨간색 발차기가 이제 쑥쑥 올라오니까 거기다가 실전적인 그런 손쓰임 주먹을 쓸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리고 무엇보다 무술가 가장 기보이죠 끝까지 집중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 원래 저는 태는은 그래도 참 강한 무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태평 배트도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런데 네. 네,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태권도 합기도 뭐무예타이킥보싱 이런 리듬하고 전혀 다른 색다른 무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매력을 좀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가자님 좀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 주시고 자주 좀 이렇게 좋은 점 부탁드리겠습니다. 코로나만 끝나면 뭐 얼마 네, 네. 감사합니다, 가자님. 네.